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신규 주문이 들어오셨군요 자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처리하셔야 되는 기능 지금부터 굉장히 떨리시게 될 겁니다 카페이사에 있는 스마트 모드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주문이 들어온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주문 들어왔는 거 확인부터 어떻게 배송 처리를 하는 것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이서 스마트 모드 메인 화면에 보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주문이 들어왔는 숫자 1 입금 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하신 경우에는 이 입금 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통장 을 확인하셔가지고 아 입금이 정말 됐구나 고객이 입금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만 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상품이 주문 준비 중으로 들어오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이 입금 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네요. 자 주문 들어온 것을 앞쪽에 체크를 해서 입금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입금 처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이제는 배송 준비 중이라고 하는 상품 준비 중이라는 모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송 준비 중이라는 곳으로 상품이 이동됐습니다 자이 주문 이동된 것을 한번 클릭을 해 봤는데요 자 다음 단계인 배송 준비 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고 제가 기본적으로 입력해 놨던 배송사 우체국 택배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송장 번호를 임의로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적고 여기에 있는 송장 번호 저장 이라는 버튼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선택된 주문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메시지는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앞쪽에 해당하는 주문을 이렇게 클릭 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은 자, 이제 이 상품은 배송 대기라는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배송 대기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되면 내 상품이 지금 상품을 가져갈 고객 어, 우리 그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다. 고객에게는 배송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로 들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앞쪽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우체국 아저씨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배송, 준비 중, 어, 배송 중으로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고객에게 배송 중입니다.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배송 중 처리를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은 이제 배송 중으로 상품이 이렇게 주문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품이 정말 실제로 배송 완료가 되면 이 배송 중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송장을 넣었죠 그후 7일 후에 정산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시스템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상품을 고객님이 취소를 하겠다 라고 했을 경우 연락이 올수 있겠죠 근데 배송을 이미 시작했는 경우에는 제가 고객님의 주문을 취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객이 상품을 받고 나서 저한테 반품, 교환, 취소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문관리에 있는 취소, 교환, 반품, 환불관리라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나에게 들어온 취소, 교환, 반품, 환불이라고 하는 버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에서 제가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 주문에 대한 취소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취소라고 하는 것은 고객님이 상품을 주문했는데 입금 전이고 또는 결제를 했고 한 경우에 내가 아직 상품을 안 보냈어요. 그럴 때 취소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님이 상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교환을 요청해 다른 색깔로 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상품을 입고를 받아서 다시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줘야겠죠. 이때는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교환하기 위해서 나에게 상품이 오는 택배비와 고객에게 다시 출발하는 택배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본 택배비 2500원으로 넣어놨다면 5000원의 교환 택배비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상품이 만약에 파손이 돼서 갔어요. 그럴 때에는 판매자의 귀책일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상품을 잘못 보냈습니다 그럼 판매자의 귀책일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이 교환 택배비는 판매자가 지불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반품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반품이라고 하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상품을 받았는데 어? 생각했던 그 상품이 아닌걸? 이 라고 했을 때 상품을 저에게 반품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 받고 나서 검수를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분이 입었던 자국은 없는지 썼던 자국은 없는지 또는 파손시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승인을 할수 있는 형태가 되신다면 반품 처리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 환불이라고 하는 버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환불을 처리할 고객들에게 환불에 대한 완료 버튼을 눌러서 고객님들께 돈을 다시 돌려주시는 버튼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의 취소, 반품, 교환, 환불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주문 관리 메뉴의 취소, 교환, 반품, 환불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